자하이고 바꿨습니다 요번에 그랑사가의 신규 스토리가 나왔죠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가주의 검 앞에 와 있습니다 어려운 모드도 쭉 진행해 보고 있고요. 역시 메인 컨텐츠인 만큼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스토리 말이죠. 스토리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탈론이라는 친구, 제국 쪽 캐릭터인데 이번에 비중이 대단히 높았죠. 왠지 캐릭터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얘가 혼자 싸우는데 그 광역기로 애들 막다 쓸고 하는 장면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에이 영상. 어... <웃음> 이분 봅시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매달려 있는 저분 말이에요 자, 와착 뜯으면서 팍 깜짝 놀라는 거 맞지 저거 지금 뭘 보고 놀랬겠노 팍 검술 보고 놀랐다 이 말에 이촥한 대. 지금 상당히 좀와 기대되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카이토가 섬기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공주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구해줬더니 이제 본인이 본인이 잘해서 한건줄 알고 우리 미코코로 미코코로 내 활약 상 봤어? 이러면서 <웃음> 우리가 다 잡았어요, 제 보스. 예. 막타충 막타충 우리 미코코로인데 성격도 특이합니다. 그쪽 미코코로 그러니까. 카이토의, 그, 예, 카이토가 모시는 분인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것 같고. 러브라인이 실화냐, 이거? 어. 굉장히 좀 스토리에서 좀 기대되는 좀 인물들이 좀 보였다. 상당히 좀 재밌게 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난이도는 좀 할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포럼 가보니까 제일 많이 막히시는 부분이 이 마지막 보스인 츠루기더라고요. 자, 츠루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혼자, 혼자 깰수 있어서 깰수 있었는데, 우리 캠 앞에서 깰려고 냅뒀습니다. 공격 방법 뭐 보니까 이거 뭐 침묵 조심해야 되고 그죠? 자, 편성 한번 해볼게요. 뭐 암흑 속성이니까. 빛둘 데리고 도왕. 가고, 그지? 침묵 네, 저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뭐 여차하면 한명 빼고, 딜러 한명 빼고, 뭐 세리아드 데려가는 정도? 중독 저항도 하나 데려가야 되겠구나. 중독 저항, 잠깐만. 발자드, 잠깐만. 그러면요. 오르타를 빼고, 저의 자랑거리, 이그녹스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독 저항까지 맞춰주면서 저항 다맞췄고요 자, 그래서 세팅은 요런 정도? 발자드 이제 상태 이상 좀저좀 좀 챙겨주면서 약간 이그녹스가 치명타 쪽으로 세팅을 해봤고요 이번엔 새로 뽑은 신도 한번 좀 데려가 보고, 자, 루이는 무난하게 세팅해줘 봤습니다. 색 자체가 바로 이거 원트클리어 각인데, 그죠? 우린 이그녹스를 잡은 사람이라고. 야, 이네 정도는 임마. 야, 어, 오케이. 오, 좀칠것 같이 생겼다. 이 치르기 가봅시다. 자, 아, 들어가자. 어. 배워주면 이거 직선+ 직선 이거 피해야 된다더라. 아, 직선 저게 중첩되면 좀 마, 네, 맞았나? 야 얘들아 아 이게 없 꺼져 있었네요 잠깐만요. 자팔로펄팔로우 켜주고 자 이런 장판이야 뭐 별거 없고 직선 중첩을 좀 많이 맞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자자자자 때려주고요. 흩날리는 거미요 뭐더라? 아 이게 이제 전체기 그건가? 전체기 할때 아우 맞아맞은데 이게 바로 길찍루 예, 전세계 할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레온 거 럭스 인첸트 이런 걸로 일시적인 무적으로 버틸 수도 있겠고 아 이걸 맞는다고? 예 맞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갈게 찌르주 마. 이거 찌를수 있겠다 아 뭐고 이거 자 장판지요 이번에 메인캐스트가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쉽게 많이 안 괴롭히고 어 뭐고 야와 멋있는데 뭐, 뭐 점점 커지노? 뭔데? 아아 아, 아, 뭔데 이거? 이번에 메인 캐스트가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쉽게 와, 반지 좀 난다 우와 인마 먹어 언니로 변했다 언니로뭐왜좀 아픈데요? 어 먹어 다 아, 죽었네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쉽게 아 잠깐만 아 내가 오늘 원트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저 언니 빡할때 그때 이제 그 아군 전체면요 그거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틀째 들어갑니다 이틀 클리어다 이거 아 팔로우 켜주고 자 직선 이런 거좀비해주면서저 해봐봐 엄마 그런 걸 내가 맞는지 뒤에 한눈 덥 따라오면서 배네 그림자 베기네 그러면 뒤에 그림자까지 조심 그림자까지 조심 항상 베기 다음에 그림자 베기 하나 추가되는구나 끝 날리는 검이야 요거 뒤로 좀 들어가서. 야, 이거 왜, 야, 왜, 얘, 얘왜안 때려? 아, 팔로우, 아, 팔로우 오프, 아, 아, 잠깐 헷갈린다.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쉽게. 하도 딜집으로 잡다 보니까 또좀 헷갈렸네요. 오프해야, 오프해야 애들 때리고, 맞아. 움직일 때 팔로우 해서 데리고 가고. 끝났어, 임마. 뭐, 마 니가. 야, 그게 잠깐 헷갈려서, 형이, 임마. 그 덕분에 니가 나를 한번 잡은 거야. 이거 원트클로 해주세요, 여러분. 원트클로. 이 정도의 원트클 아니가. 빡! 때리면서. 야, 아, 이, 약하네. 쉽게 나왔어요. 쉽게. 대주마 이거였지 아마? 아, 아니구나. 야, 내가 뭘 조심해야 되더라. 어, 어 오케이. 뭐고? 혼났나 야, 지금. 먹고? 으자. 니 직사기 쓰면 내가 한번 버틸 수 있었다. 야. 야, 오르타 스, 스토리라가지고, 오르타 이제 개간지나죠, 진짜? 이번에 스토리 하면서 여러분들 다이아 좀 챙기셨죠? 다이아 스킵하시면 안 돼. 아, 오르타. 어? 어? 야, 이거 오르타. 이번 스토리로 오르타가 뭔가 더 각성합니까? 팍! 어. 불복해라. 치르기. 어? 오! 우와! 이 각성인데 이건 얘놈에요? 우와! 아니 스토리에서 어떤 저, 저 어, 치르기를 때 봉인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을 보인 걸 수도 있고. 아니 뭔가 떡밥일 것만 같은 그치. 되게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 건물 손에 넣었네 어? 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원트클을 보고 계십니다 원트클 이제? 응, 아니야 자, 좋습니다 미코코로와 대화 우리 미코코로 가자 드디어, 드디어 해내셨군요 크... 모두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 오르타가 거의 오르타 주인공이다 11 챕터 챕트... 아, 주인공은 오르타인게 맞긴 한데 전체적인 주인공 느낌 좀 있어 오르타가 오 오르타 와 모두 힘든 시간을 잘 버텨주어 고맙다 희망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때까지 어허 오르타 그럼 이제 벚꽃의 영지로 가는 건가요? 그래 모두 준비는 됐지? 아 야, 오르타 지가 주인공인데 완전 라스한테 막 어? 어? 멀리서 보고 있는저 남자 누구야? 여저누 누군데? 야 이거 이거 좀센 또, 또 떡밥이, 떡밥이네 저거 자 요렇게 해서 11챕터 올클리어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충분히 해보실만 한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보상도 좋으면서, 어? 차크닥, 자토. 좀 보상도 충분히 챙기면서, 즐기면서 11챕터 클리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11챕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려운 모드인데, 어려움에 센 보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들을좀잘깨 나가야 좋은 토벌전을 또돌 수가 있고, 더 등급이 높은, 티어 높은 장비를 또 먹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들과 공략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굿 바이!